너무 한정돼 있는 이미지들로만 활동을 해서 더 다양한 매력을 이제 대중분들께 보여주고 싶다는 라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저 김윤지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수로서 활동을 했을 때는 여성스럽고 섹시한 이미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제 성격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김윤지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큰것 같아요. 액션 연기도 꼭 해보고 싶고 청순한 역할 NS윤지가 아닌 김윤지로서의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요즘 바쁘지만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로 어, 좋은 작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윤지였습니다